드라이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한 가지 기술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. 새로운 로그 ST 드라이버는 스피드 기술의 복합적인 혁신이 얼마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. 새로운 텅스텐 스피드 카트리지와 젤 브레이크 스피드 프레임 그리고 AI가 설계한 플래시 페이스 간식. 이게 바로 로그 ST 드라이버가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만점을 받은 이유입니다. From Callaway, The Kings of Distance.